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, 오늘은 제 구독자님 중에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 우리가 모바비로 작업을 하다가 자막을 입힐 때 폰트를 일일이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드래그로 이렇게 내려서 하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자막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자막 프리셋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기능인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고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엄청 간단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뭐 불러오고 할곳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, 여기서 네 번째 보이시죠 네 번째 네 번째 텍스트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간단한 텍스트 끌어서 이렇게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자막을 입력을 해줍니다 꼭 길게 안 적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폰트 저는 배민주아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색깔도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보이고 클립이 있고 새 프리셋이 있죠 새 프리셋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을 내가 사, 자주 사용하는 폰트 그걸 입력해 주면 됩니다 배민주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저장하면 끝났습니다.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이본트를 그대로 낱말 이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? 이렇게 사용하시면 배민주화체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내가 프리셋을 저장을 해서 원하는 자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장 안함을 하고 나가볼게요.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텍스트를 들어가셔서 내 제목 보시죠 내 제목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저장해둔 파일이 이렇게 나오죠 자주 사용하는 자막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배민주화체 이렇게 클릭을 하면 보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폰트 뿐만 아니라 여기서 모바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자막 프리셋들 있잖아요 요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시고 똑같이 새 프리셋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씨를 좀 많이 줄이고요. 이렇게 변경해서 변경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새 프리셋 보이시죠? 여기다가 저장해서 3D 플랜카드 기능이 나만 알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면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에 텍스트 부분이라든지 인트로 비디오 있죠? 이런 것들 을다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. 한 번,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냥 텍스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시고 내가 원하는 자막을 입력을 한후 원하는 폰트하고 제목 저장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저장해서 확인 아주 간단하죠? 요렇게 자막 프리셋 저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 프리셋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아주 간단하죠? 그냥 저장을 해 놨다가 다음에 또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자막을 입히실 때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이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